자, 이번 시간에 신분 질서의 변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의 신분제도는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원래 조선의 신분제도가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신분제도는 법적으로는 양천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국대전에 적혀있는 신분은 두 개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무엇과 무엇? 바로 자유로운 양인과 자유롭지 못한 천인 둘로만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양인들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이에요. 자, 권리가 있으면 무엇도 있나요? 의무도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세, 공납, 역이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야 하는 세 가지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세라고 하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소지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공납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에다가 그 지역의 특별한 생산물, 토산물을 납부하는 것을 공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은 나라를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뭐 군대에 가야 하는 것, 군역. 그 다음에 일반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요 역. 두 가지 종류 여기 있었다라는 것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실 두 개의 신분밖에 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에는 크게 네 개의 신분이 존재하였다라고 보시면 되요 사신분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크게 양반과 쌍놈 양반과 상민으로 구분하였다고 해서 이것을 반상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법적으로는 신분이 두 개밖에 없었지만은 실제로는 네 개의 신분으로 나뉘어져서 신분 제도가 운영되고 유지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조선의 가장 높은 신분계층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양반 또는 사대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양반이라고 하면은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문반과 무반을 합해서 부르는 말이 양반이었어요. 문반이란? 과거를 통해서 문과의 응시에서 합격하여 관료가 된 사람들을 문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반은 요 과거 시험 가운데 무과의 응시에서 무반이 된 사람들을 일컬어 무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의 반이라는 의미에서 양반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조선시대 때 양반이라고 한다면 정확히는 누구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과거 합격자들만의 원래는 양반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양반이라는 용어는 실제로는 과거 합격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 자, 과거 합격자들의 경우에는 요 조선의 지배층으로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특권이 가족들에게 함께 공유되기도 하였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도 과거에 응시를 할 수는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과거 합격자는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나왔을까? 어차피 이 과거 합격자들의 가문에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과거의 합격자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양반이라고 하면 은 과거 합격을 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합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의 가문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다는 라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음. 자 이들은 조선의 최고 지배층이었고요. 군역을 면제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군역이 면제된다고 라 하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양반들은 군대를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군대에 가야 하는 의무로부터 면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왜 그랬냐면요. 이 사람들은 원래는 과거 합격자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 군대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논리로 군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양반 가문의 사람들 그 가족들도 전부 다 군역이 면제가 됐어요. 왜 면제가 됐느냐?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과거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 역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역까지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논리를 펼칩니다. 네, 그래서 양반 가문들의 사는 가운데 뭐 이제 학당이라든지 서원이라든지 향교 같은 이런 교육기관에다 이름을 올리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군역을 면제받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양반들은 군역 면제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경쟁률이 치열한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자,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이 사람들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합격하는 경우는 많았다 적었다 조선왕조 5 0 0년 역사를 통틀어서 매우 드물어요 0명도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차피 과거 합격자는 대보면 어디에서 나왔다? 양반 가문 안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과거를 통해서 고위 관직을 독점한, 정치 권력을 독점한 특권 세력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바탕으로 나머지 밑에 있는 신분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양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중간의 계층에 해당하는 중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술관, 과거에는 조선시대 때 문과, 무과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은 <웃음> 잡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잡과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 기순관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긴했지만 문반과 무반에 비해서는 급이 떨어지는 관리로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통역관이라든지 의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 물을 안 마셨구나. <웃음> 자 중앙 관청의 하급 관리인 서리 그다음에 지방의 하급 관리인 향리 요런 사람들 모두 하급 지배층인 중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의 경우는 보통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체로 직업이 세습되면서 대대로 중인 계층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인 계층에 이렇떤 하급 지배층 외에 또 중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선 시대 때 특이한 신분 계층인데요. 바로 서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드어는 봤나요? 네. 홍길동전 서얼 나오죠. 그죠? 홍길동전의 제일 유명한 대사 뭡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죠? 자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양반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마는 양반 가문의 일원이지만 은 양반들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일반 상민보다는 높지만 은 양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취급받았던 이들이 바로 서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양반의 첩의 자식이에요. 첩이 뭐죠? 첩? 아니에요. 첩 그렇죠. 정식 부인 외에 추가적으로 더 남성이 데리고 사는 여성들을 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선시대 들어오게 되면서 고려시대와 달리 남성 중심적인 지배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한 명의 남성이 여러 명의 여인과 결혼한 뭐? 일부? 다 처제 같은 것들이 보편화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힘 있고 돈 있는 양반들의 경우에는 여러 명의 첩을 두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양반이 일반 양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첩으로 두었어. 그래서 일반 양반하고 양인 사이에서 나온 자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서자라고 부르고요. 양반이 천인에 해당하는 첩을 두었어. 그래서 양반과 천인 사이에서 나온 자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얼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자와 얼자를 합해서 서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러한 차별 또는 과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문과의 의시를 제한하는 이러한, 이러한 차별을 두었을까요?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자첫 번째 조선 시대 때는 유교 성리학 국가였어요. 그래서 위계 질서를 대단히 중시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양반들이 같은 양반 가문의 여성과 결혼해서 나온 자식하고 그보다 신분이 낮은 자식 낮은 집안의 여인과 결혼해서 나온 자식에는 당연히 차등을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하나 봅시다.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은 왜 특권이었느냐?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을 많이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특권인 것이에요. 이것이 이 권리가 소수의 사람들을 많이 누리기 때문에 특별한 권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그걸 특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건 보편적 권리죠. 그죠. 다시 말해서 얘네들까지도 양반의 특권을 주게 되면 은 양반의 특권이 어떻게 될수 있다. 약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신들만이 가져야 되는 특권인데 이런 애들까지 주게 되면 그 특권이 지나치게 많이 확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서얼들에게는 차별대우를 하면서 이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거나 문과의 응시를 제한하는이러한 차별을 두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특이한 중간계층으로 서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자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것은 상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농사짓는 사람, 수공업자,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민이라고 부르는데 자 조선시대 때는 에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구였다? 농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을 스스로 경작을 하거나 아니면 양반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양반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지은 것의 일부를 한 절반 정도를 양반에게 땅을 빌린 값으로 내야 됐어요. 이렇게 농사 짓는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소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이 농민들의 경우에는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국가 경제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거업자나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상민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지만 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조선은 농업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조선시대 때 특이한 신분계층으로 신량역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량, 신분은? 양인입니다. 역천. 그런데 하는 일은 천한 사람들을 일컬어 신량역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반에서 물어봤는데 이 용어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정말 깜짝 놀랐어. 고등학교 2학년 쯤 됐으면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3D 직업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 고개끄덕이는 사람도 있네. 3D 직업. 나머지 몰라? 하, 네. 3D. D가 뭘까? 사 가지 D가 있는데. 너? 3D 스테이크 뭐야? 네, 3D 뭘까? 첫번째 D! 자, 니네가 아는 D로 시작하는 영화들 하나 다 여기해봐. D! 디지몬. 아, 디지몬 아니, 아니에요. 네. 네. <웃음> 디지몬이 직업일 리가 없지. 또? 디지털. 아니에요. 디지털. 조선 시리즈 알아. 무슨 디지털이야? 다이. 아, 네. 다이 아니고요. 자, 3D 직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은첫 번째, difficult. 어렵고. 두 번째, dangerous. 위험하고. 세 번째, dirty. 더러운 일. 위험하고, 어렵고. 어려운 일 이런 걸 가지고 3D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선시대 때 그러한 3D 직업에 종사하는 상민들을 일컬어 신량역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뭐 한산이나 그 전에 명량 같은 이순신 영화 봤나요? 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 나오냐면 배에 타가지고 노 젓는 사람들 나와요. 본적 있죠? 그렇죠? 어,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이에요. 그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신량역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음, 이해가 되시죠? 뭐그 어, 외에도 봉화에 불이 붙나 안 붙나 보다가 저쪽 봉화에 불이 붙으면 이쪽 봉화에 불을 붙이는 사람 봉수꾼이라든지 아니면은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또 쏘다 쏟아, 쏟아다, 다아 다녀야 했던 나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신량 역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뭐 나루터에서 배 운영하면서 이쪽 강기슭에서 저쪽 강기슭으로 운반해 주는 사람들을 배사공 어, 이런 사람들도 신량 역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상민이지만 다른 위에 신분들에 대해서 더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자유로운 사람들 양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구분하는 여기에다가 그거 볼수 있겠네요, 그죠? 자 한편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천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천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들의 절대 대다수는 누구 무엇이었다? 노비들이었다. 노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도 같이 개인의 재산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노비는 사람이었지만은 사고 팔수 있었고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도 줄수 있었던 노동력을 제공하는 상품이 바로 노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남성 노비를 노 여성 노비를 비라고 불렀어요 합쳐서 노비가 된 겁니다 음. 자그 외에도 백정이라든지 광대라든지 무당 같은 사람들 이천민에 해당합니다 아 요거 노비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야.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금도 안 낸다라는 거 노비들의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었다라는거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거요. 예 백정. 고려 시대 때는 뭘 백정이라고 불렀나요? 일반 농민들을 백정이라고 불렀어, 그렇지? 근데 조선 시대 때 백정이라고 하면 뭘 하는 사람들? 도축업을 하는 사람들. 소, 돼지 잡아가지고 고기를 파는 사람들을 가지고 백정이라고 불렀었고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조선시대 때 기록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덩치가 크고 얼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털이 많고 털이 뻣뻣하고 뭐 이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왜 굳이 이런 설명들을 할까? 어. 생긴 게 달랐다는 소리죠, 그죠 생긴 게왜 조금 달랐을까? 도축업 하는 사람들의 기원을 따라가 보면은요, 어, 귀순한 여진족 이런 사람들이 조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종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정육점 아저씨들 약간 좀 이렇게 조금 덩치 크고 우락부락하고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중앙아시아 필 나는 그런 사람들좀 있지 않나요? 모르는 네, 아무튼 모름 네, 말고, 모르는 사람들이 백정이라고 불려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광대 무당과 함께 노비는 아니었지만 천한 사람을 대천하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선생님 아버지가 52년생이세요. 그리고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에서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인데 초등학교 때 같이 놀던 친구가 있었는데 걔랑만 놀면은 주변의 집안 어르신들이 쟤랑 놀면 안된다고 그렇게 혼을 내었다는 거야. 알고 봤더니 걔가 어떤 애였을까? 어, 정육점집 정육점 아들기였던 것이에요.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일어왔던 도축업을 하는 백정에 대한 차별 같은 게 존재했던 겁니다. 또한 번에 아버지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와라라고 이제 심부름 시키셨대요. 그래가지고 정육점 아저씨한테 고기 한근 주세요라고 해서 고기를 받아와서 가져왔더니 혼났대. 왜 혼났을까? 왜 혼났을까? 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백정의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네, 맞아요. 어 맞아요. 정육점 아저씨한테 고기 한근 주세요라고 해서 혼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어, 고기 한근 주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됐대요. 어, 다시 말해서 1950년대까지도 이런 어떤 백정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한번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하는 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음. 자요런게 조선의 원래 신분제도였고 사신분제도는 반상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개의 전쟁을 합해서 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조선시대는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구분하는데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누는 구분선이 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에요. 두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조선 사회의 성격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준으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신분 제도가 변화하게 돼요. 어떻게 변화하게 되느냐? 조선의 최고 신분이었던 양반, 그들의 특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양반이 특권을 바탕으로 나머지 절대다수의 하위 신분들을 지배하는 신분 제도가 흔들려가기 시작을 해요. 정확히는요, 양반 아래에 있었던 신분들이 신분 신분적 차별을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움직임들이었는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마 다다음 시간쯤에 이야기를 하게 될것 같은데요.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노동력은 적게 들고 수확량은 늘어나는 이한법,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농업기술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농사짓는데 들어가는 노동력은 줄어들고 농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확량은 늘어나게 되면서 농사를 성공적으로 지은 사람들 가운데 원래는 양반이면 잘 살고 쌍놈이면 못 사는 게 조선 사이였지만 조, 농사를 잘 지어서 쌍놈 가운데 부유해진 농민들이 나타났다는 라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부유한 농민, 줄여서 뭐? 구농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한편 이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되면서 먹고 남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먹고 남는 걸 가지고 뭘 하기 시작하느냐? 자기가 필요로 하는 다른 물건들을 사고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상품화폐 경제라고 하는데 시장 경제 또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해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적 변화 속에서 장사를 잘해서 큰 돈을 쌓은 상인들이 큰부유하면서 축적한 상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거상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원래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양반은 잘 살고 쌍놈은 못 사는 사회였는데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쌍놈들, 상민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부를 축적한 잘 사는 상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점차 점차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흔들려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쌍놈이라도 돈 많은 쌍놈한테 함부로 할수 없죠. 그렇죠? 돈이 최고인데그제 자 한편 임직왜원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두차례큰 전쟁을 겪으면서 조선 정부에는 나라의 돈이 부족해졌어요. 자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세금도 사람들이 가난해서잘 못내. 그래서 조선 정부가 지금 당장 써야 되는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팔기 시작을 하느냐? 양반 신분을 팔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에서 양반 신분을 팔았던 정책 두 가지인데요. 공명첩 납속책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돈 받고 양반의 신분을 파는 겁니다. 공명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은요거예요인명장입니다 통정대부라고 해서 실제로 하는 일은 없지만 양반의 관직인거예요 하는 일은 없는 명예뿐인 양반의 관직 통정대부라고 하는 것에 인명장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뭘 비워놓고요? 이름 쓰는 칸을 비워놓고요 그래서 비 빌공자 이름 명자를 써서 공명첩입니다 미리 욕걸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다가 돈 많이 내는 상민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 적어주고 너를 통정대부로 임명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양반으로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양반의 신분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공명첩을 사서 양반이 됐을까? 어떤 사람들? 그렇죠 우리 방금 이야기했죠 그죠 이러이러한 분을 축적한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여유를 바탕으로 나라에서 양반의 신분을 사서 뭐가 되는 겁니까 양반이 되는 거예요 요런 합법적인 방법 말고도 불법적인 방법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양반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둘 중에 하나야 돼요 인명장이 있거나 아니면 아까 어떤 사람들이 양반이라 그랬나요 관직에 있는 사람 아니면 그 가문 사람들도 양반에 해당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양반이다라고 얘기하려면은인명장이 있거나 아니면 뭐? 족보가 있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반의 족보를 위조하거나 다른 집안의 양반의 족보를 돈 주고 사서 불법적으로 양반의 행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양반으로부터 족보를 구매했을까? 어떤 사람들? 그렇죠. 부를 축적한 상민들이 양반의 신분을 돈을 주고 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양반의 숫자는 늘어나게 되고 상민들의 숫자는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어요. 왜? 아까 선생님이 특권을 왜 특권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그지 그런데 지금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양반의 특권이 약화되는 것이고 양반 중심의 신분지서가 동요 흔들리는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게다가 양반들은 무엇을 면제받았어요? 군역을 면제받았어요, 그렇죠? 군대에 갈 필요가 없었단 말이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조선시대 때에는 1392년에서부터 1592년까지 전쟁이 없다 보니 어떤 제도가 시행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냐면은 방군 수포제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라는 거 이야기했어요. 기억나나요? 네. 군대 가는 대신에 나라에다가 군포, 옷감, 돈을 내는 게 방군 수포제였어요. 자, 그러니까 양반들은 군포를 내야 하네요. 양반들은 군대에 가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군포 내요 안네요안 내요? 내요 그죠? 렇 그래서 군포를 안내는양반의수자가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어요 군역 부담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국가 수입도 줄어드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음. 자, 이러한 어떤 신분제도의 변화는 하위 지배층들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양반들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 지지난 시간에 붕당정치의 전개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이 나나요? 네. 자, 처음에는 상대 붕당을 인정하면서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는 것이 붕당 정치의 올바른 모습이었어. 순기능이었죠. 그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붕당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상대 붕당을 인정하지 않고 권력을 잡은 붕당이 상대 붕당을 완전히 탄압하고 숙청해 버리는 일당 전제화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다 보니 권력을 잡은 붕당 이외에 다른 붕당에 속하는 양반들의 경우에는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막혀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더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왕의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무슨 정치? 세도 정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안동 김씨나 풍량 조씨 같은 외척 가문이 아니면 관직에 진출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양반 가문인데도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전체 양반들 가운데 관직에 진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대다수의 양반들의 경우에는 관직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되는 현상이 조선 후기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 조선시대 때 양반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 가문 사람들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비록 양반이 그 가문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어도 그래도 내가 양반이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우리 집안에서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혹은 나이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관직에 있어야 그래도 그 집안이 양반 집안이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일당 전제화 현상이 일어났다가 세도정치 시기로 가게 되면서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5대를 걸쳐도 관직을 갖지 못한 양반 집안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양반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옛날에는 양반이면 잘 살고 쌍놈이면 못 사는 게 좋은 사회였는데 양반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다 못 사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완전히 몰락해버려서 농민과 다를 바 없는 양반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잔반이라고 불렀어요. 또는 중앙관직에 진출할 길은 막혔지만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만 조금 힘을 쓰는 양반들 그런 사람들을 향반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반 사회 내에서도 몰락한 양반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리 먼 얘기가 아니에요. 선생님 집안도 이 스토리에 그대로 딱 들어봤습니다. 어, 선생님 집안은 양반 집안이 확실해요. 왜 확실하냐면 은 족보는 위조되거나 구매되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임금으로부터 과거 합격증 어, 교직 또는 교사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집은 양반 집안이 확실하거든요. 어, 이거는 위조되거나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큰아버지 댁에 가면 은 선생님의 뭐, 고조할아버지인가? 어, 아까 받으셨던 그 증서가 구조하라고, 집안은? 네, 잘 모르겠네. 아무튼 우리 조상이, 어, 받았던 관직의 임명증이 있거든요. 옥사도 지켜있는. 어, 그래서 우리 집안은 진짜 양반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이러한 정치 형태로 인해서 진작에 쫄딱 망해버린 잔반 집안이었대요. 어 그래서 선생님 증조 할아버지는 양반이긴 했지만 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동네 애들한테 한자 가르쳐주면서 간신히 입에 풀칠하면서 먹고 사는 전형적인 잔반이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의 외할머니의 아버지 뭐라 그러지? 외증조 할아버지인가? 증조 외할아버지인가? 외증조가 맞나요? 나도 잘모르겠 증조. 어? 할머니의 아버지. 외증조외증조 네.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상주의 농민이었어요 상주하면 혹시 떠오르는 거 있니? 고강 어 맞아요 어, 야, 야 다른 반에서 아무도 몰랐는데 여기서 하나 나왔네 역기 무조기 다음 주에 여러분 네, 10반 학생들이 8반, 9반 학생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걸로 어. 네, 상주에 되게 유명한 상품이 있어. 꽃감 있거든 꽃감. 아, 거기 감이 많이 나는 곳이라서 감 깎아가지고 꽃감 만들어서 많이 팔았거든요. 어, 선생님의 외증조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꽃감 장사로 성공한 분홍이었던 거야. 어. 그래서 선생님의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가난했지만 그래도 자식 제 교육 제대로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선생님 할아버지를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의 외증조 할아버지는 꽃감으로 성공한 농민이라서 이 꽃감을 일본에 팔아보자 해가지고 일본에 꽃감을 수출하러 일본에 가신 분이었어 그래서 일본에서 꽃감 장사를 하다가 한국인 청년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중에 되게 마음에 드는 청년 하나가 있었던 거지 이 청년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선생님의 외증조 할아버지는 돈을 많이 번 꽃감 장사했지만은 자기가 늘 쌍놈이라고 하는 게 컴플렉스였거든. 그런데 이 괜찮은 가난한 청년을 보니까 집안이 양반 집안인 거야. 어, 자네 우리 딸과 결혼해볼 생각 없나?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게 된 거죠. 어, 그래서 선생님 할아버지가 가난했지만은 어이 사람을 만나가 외증조 할아버지를 만나서 상주로 장가를 온 거예요. 어, 그래서 선생님 가문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네, 선생님 집안 어르신들에게 들었어요. 어, 그리 먼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조상들을 파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넘어갑시다. 자 한편 양반의 특권이 약화되고 상민들 가운데 양반의 신분을 얻어나가는 요로와 신분 제도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자 중인이나 노비처럼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 역시 자신의 신분적 한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신분 상승 운동 같은 것들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집단 상소 운동을 벌여 요 상소가 뭐가요? 임금님께 올리는 편지 제안서를 가지고 상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우리가 이런 것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거요. 예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한꺼번에 상소문을 올리는 겁니다. 임금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요구를 들어줄 것을 간청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집단 상소 운동인데요. 서울들 같은 경우에는 때때로는 문과의 응시에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자 조선시대 때 과거 제도에는 뭐? 뭘 쓰게 되어있었냐면은 자기의 가문과 이름을 쓰게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출신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합격해서 관직에 진출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서울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어. 그래서 관직들 가운데에서 출세가 빠른 중요한 자리 청료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삼사의 관원같은 출세의 지름길에 해당하는 청료직 요러한 관직에는 아무리 서울이 능력이 뛰어나다로 하더라도 임명이 안되는 차별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 그래서 우리도 저런 자리 얻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집단 상소 운동을 벌여서 거의 이제 흥선대원은 직전이죠. 철종 때 가게 되면서 서울들이 이런 청년직의 진출이 허용되는 이러한 성과를 얻어내기도 하고요. 정조 같은 경우에는 유능한 신하들을 자신의 수화로 거어들여서 손과 발로 거어들여서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붕당 간의 대립을 막으려고 했던 정 탕평책을 실시했었던 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득공이나 박제가 같은 서얼이지만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들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뽑아서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정조 때 규장각과 규장각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신진 관리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 제도라고 하는 것을 시행했다라는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규장각은 학문 연구 기관이고 검소관은 거기에서 책을 관리하는 사람이지만은 상당히 명예로운 직책이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가운데 정조 때 유득공이라든지 박재가처럼 출세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들이 이러한 어떤 성과를 얻어내게 되자 같은 중인에 해당하는 기술직에 해당하는 기술관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에게 문과 응시를 통한 고위관직의 진출을 허락해달라는 대규모 상소운동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은 이들의 경우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라고 해요 자 노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비 역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첫번째 납속책입니다 노비 비록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은이 사람들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도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신분을 돈 주고 사서 신분을 상승시키는 사람들도 존재했다라는 것이고요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큰 공을 세우면 은 마찬가지로 그 공을 인정받아서 신분이 상승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똑같은 노비였던 놈이 돈 주고 신분을 상승시키거나 군공을 세워서 신분을 상승시켰어 옆에 있어서 다른 노비가 보기엔 어때요? 부러워요. 열받아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자, 노비라고 해도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얼굴에 노비라고 써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서 옷 갈아입고 멀쩡하게 딴데 가서 살면 아무도 그 사람이 노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비의 도망현상 이런 것들도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여러분들 아, 영화아 드라마 혹시 추노라는 드라마 알아요? 네. 그 장혁이 나와 가지고 마지막 장면에서 막 감자 같은 거 먹으면서 흐흐 하고 울다 막 그거 있잖아요. 그렇지. 어, 추노. 실제로 조선 후기에 도망간 노비를 잡으러 다니는 추노 군들이 그래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대요. 하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잡아왔어. 어떻게 할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면 뭐로 잡아. 잡아와서 묶어 놓고 다시 일 시켜야지. 그렇지.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얘네들이 가만했을까? 한번 자유의 맛을 본 사람은 절대로 잊지 못해요. 그죠? 잡아와도 또 도망가고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노비들을 많이 해방시키기도 했어요. 왜? 노비들은 뭘안 냈어요? 세금 안 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세금 수입을 뭐 증대시킬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은 노비의 숫자를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실시하는데, 하나는 노비 종목법이고, 하나는 공노비의 해방이에요. 노비 종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 고려시대 신분제 배울 때 일천즉천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네. 노비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일정 숫자의 노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하나라도 노비면은 그 자식도 노비다라고 하는 게 일천즉천법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노비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비 종모법을 시행합니다. 을 실제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노비가 어 그래도 어 가난해서 못 사는 양인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신분을 따르게 하면 은 노비의 숫자가 어떻게 될까? 배를 거듭할수록. 점차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엄마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노비 종목법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기로 했었던 것이고요. 어, 개인의 재산을 건드리지 못하니까 국가 재산에 해당하는 노비 6만 명 정도를 해방하는 이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노비제 같은 경우에는 갑오개혁 때까지 1894년 우리 2학기 아 1학기 아, 중간고사 이후에 배울 거예요. 갑오개혁 때까지도 남아있었고 어, 선생님, 아버지, 세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6.25 전쟁이 있기 전까지도 노비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무너지고 신분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점차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려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선대역은 지나서 근대화 시기로 가게 되면 이런 신분 차별을 없애려는 적극적인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해주셨나요? 자 시간이 없어서 매우 빠르게 훑어봤는데 얼른 14페이지에 빈칸 채워가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시대 때 신분 제도는 기본적으로 미치십시다 법적으로는 뭐였다? 딱신분은두 개밖에 없었다 무슨 제도? 양천제,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어진 양천제였다 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몇 개의 신분으로 나뉘어졌다? 네 개의 신분으로 나뉘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미치십시다 무엇이라고 부른다? 반상제라고 부른다. 양반과 상민으로 구분하는 반상제라고 부른다. 자, 양반의 경우에는 최고의 신분층으로 미치십시다. 두 개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과 무엇? 군역을 면제받는다라는 거. 과거를 통해서 고위관적을 독점했다는 두 가지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중간신분으로 중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술관, 서리, 항리 같은 하급 지배층들이었는데 이들 외에 조선에는 특별히 중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뮤취십시다. 누구들이었나요? 서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역시 중인으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상민들 보도록 할게요. 자 상민은 대다수가 농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경우에는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담당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수공업자와 상인은 농민들에 비해서 낮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신분은 양인이지만 천한 일을 3D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다? 신량역천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천민 대다수는 노비였고요 이들의 재산으로 간주되어서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고 백정, 광대, 무당 같은 사람들도 천민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양반들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어 무엇을 통해서? 밑줄칩시다. 공명첩, 납속책 같은 나라에서 신분을 파는 정책으로 인해서 또는 족보 구매, 위주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 등에 의해서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 자, 한편 양반들 가운데에서도 몰락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를 그죠? 어떤 현상? 하나의 분당의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 뭐라고 불렀나요? 일당전제화라고 했었죠. 그죠? 일당전제화 나아가서 세도정치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양반들 가운데 몰락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미치칩시다 뭐라고 불러요? 동네에서만 흰순이 양반, 양반, 완전히 몰락해버린 양반, 잔반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음. 자, 중인들에 대해서도 신분 상승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집단상소운동으로 서얼 같은 사람들이 청요직에 진출을 요구했어요. 음. 각재가 유두권 같은 사람이 규정과 검소관을 진출되기도 했었고요. 기술직 중인들 역시 대규모 상소운동을 벌였지만 큰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 자, 노비류 같은 경우에는 군공 이는 납소책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시키거나 도망으로 신분 상승을 꾀했다. 군공 납소 도망에다가 밑줄을 칠까요? 자, 한편 조선 정부 입장에서도 노비의 숫자를 줄여서 국가의 수입을 증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법 무엇이었어요? 노비 종모법, 엄마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노비 종모법 같은 것들을 실시하기도 하였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조 때에는 공노비를 해방하기도 하였다. 자, 하지만 늦추십시다. 가보개혁으로 신분제도가 폐지될 때까지는 노비제가 여전히 조선사회에 남아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네. 확인문제 봅시다. 자, 양인을 지배층의 양반과 피의 지배층을 상민으로 구분하는 무엇? 음... 양천제요, 반상제요? 반상제가 일반화되었다. 자, 양난 이후에 양반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이나 무엇이었어요? 공명첩이나 납속책이 있었습니다. 자, 서울들이 청료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요구했던 운동 무엇이었어요? 집단상소운동이었죠 그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조선의 신분질서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선시대 때 향촌사회 질서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l 바 p r o v i